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 입니다 척! 오늘은 1700원짜리 오랑지나와 2000원짜리 토레타를 마셔볼건데요 오랑지나는 1935년 스페인 발렌시아 출신의 약사인 트리고 박사가 스페인어로 작은 오렌지라는 뜻의 나랑지나라 부르는 오렌지주스 농축액을 개발한 것이 시초라고 하네요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생산되던 이 제품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1951년까지 판매가 진단되다시피 하다가 장클로드 배통이라는 사람이 CFPO 라는 회사를 세우고 오렌지펄프에 탄산을 희석하여 오랑지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오랑지나와 포레타를 원샷 보겠습니다 차! What? <laughs> 탄산 음료와 이온 음료의 새로운 조합이 탄생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2점이었어요 탄산 음료에 이온 음료가 섞이다보니 탄산 음료도 아닌 것이 그리고 이온 음료도 아닌 것이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음료수의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처.